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싫어하는 은지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오늘 하루를 놀다 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반응이 어떨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진짜 궁금합니다 한번딱 타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표정이 막네 그때 표정이 잊을 수가 없어요 <웃음>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오토바이 타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헬멧 챙기고 덮고. 자 이건 은지 헬멧이고요 이건 제 헬멧입니다 이제 출발 준비를 다 마쳤고요 이제 한번 재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앞에 터널 있어요 터널만 넘으면 은진의 집 근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도로가로 나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정면으로 딱 맞으실 텐데, 반응이 어떨지 진짜 궁금합니다, 지금. 어, 저기 있어요. 언제, 저, 저쪽, 저쪽에 언제가 있습니다. 안녕! 오토바이. 어허? Uh 하 -huh. <웃음> <야?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바람막이 이게 어, 왜 챙겨왔는데? 너가 추울까봐 그거 벗고 이거 입어 너고이구나 그거 벗고 이거 입어 <웃음> 넌 오늘 피할 수 없어 니가 뭘 알아 미안 오잘 썼어 됐어? 야나 뱃살 왜 이렇게 쪼글딱거려 내 뱃살을 왜 이렇게 쪼글딱거리냐고 <웃음> 무서워서 그런거야? 어? 너왜헬멧도안 벗고 가? 너 마음에 들었니? 야 내 짐이 이렇게 많네. 헬멧도 벗으면 헬멧도 들어야 되거든 그렇죠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<안을 차지 마. 웃음> 네. 안녕. 아, 네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지녕 안녕. 안 방을 아, 샀다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면요? 아 빨리 먹어 뭐 하는 거야? 일단 물어. 너 요즘 자꾸 내 권위에 도전하고 싶어 하네. 너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라도? 응. <웃음> 너에게 너가 무슨 권위가 있는지. 그냥 내 힘이 더 세니까 네가 자꾸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네. 야, 반란은 너 힘이랑 내 힘이 동등할 때 일어나는 게 반란이야. 힘이 더세때 일어나는 건 반란이 아니야. 어때? 카메라 보게 맛있지? 아, 초구멍으로 <웃음> 펴야되고 맛있어 수현 됐어? 수현이 어? 좀대 <웃음> <대구야. 웃음> 어, 진짜 맛있게 잘 먹고 나왔는데 그때 우리 대구에서 스콘 먹고 돈이 완전 분했잖아 어, 스콘이 진짜 맛있게 하는 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때 처음 먹어보고 깜짝 빵집... 어, 스콘이라는 거 자체를 내가 처음 먹어봤는데 처음부터 너무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어, 맞아. 어, 보통의 마, 스콘의 맛은 저는 몰라요 근데 스콘 하면은 그래서 이미지, 자, 이미지 자체가 되게 맛있는 빵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저한테 저한테는 그러게. <웃음> 아, 라 <꽂아라>, 진짜. <웃음> <웃음> 알았어, 알았어, <난> 진짜. <웃음> 맞떡 진짜 니개필 네 수도 있어. 짠. 손 치워라. 아, 손 치워. 짠, 짠. 진짜. 나 완전 속상해 재원 그냥? 좀해돼 응. 음료수도 재원이고 혼자 다 먹었어 내가 다 먹어버렸어 <웃음> 너 화장 있잖아 경고해 나 한입밖에 안나 아메리카노 두입밖에 안 먹었는데 재원이가 다 먹었어 사줄게 응. 됐어 어어뭐예요 뭐 걸리적거리게 <웃음> 한번 타볼래? 네온봐 나 자전거도 못 타. 괜찮아 앉아봐. 나 자전거도 못 탄다고 중심 못 잡아서. 괜찮아 앉아봐. 잡아. 그저밖에 없으면 못타 자전거. 야 넘어간다 지금. <웃음> 나 이게 뭐안난 거야? 으악. 아니 다리 걸치고 앉아봐. 뭐 아니 그렇게? 아이무서워 너무 빨라서 이렇게 앉아봐. 그래. 너무 높아? 이연석이 없네 엄마 <웃음> 진짜 가랭이 아프다 가랭고 아프다고? 밀어 다리 가만히 있으면 지란다 <웃음> 야 어? 우리 이모들도 그거 한 번씩 올라가 봤어 인 어때 앉아 딱 잡아봐 핸들 어때? 별로야. 그대로 있어 봐. 어때, 맞아? 오호, 완전 도심 속 라이더인데. 어때? 멋있어. 어째 몸도 안 들고 있지. 오호, 근데 네 목소리 들리지도 않아. 어? 이제 말안 들려? 이제 들려. 몸도 이렇게 휘어서 간다고 이렇게. 아, 어, 번건 있어. <웃음> 고개를 그렇게 <웃음> 이러는 <이런> 거야. <웃음> 귀엽네. 야. 너 이렇게 여기서 재롱장치하냐? 귀엽게. 어? <웃음> <웃음> 왜야 이제 가자 딸기 사주기로 했잖아. 알았어. 너 에이. 운전해. 진짜? 어. 안돼. 목숨은 소중한 거야. <웃음> <웃음> 알았어. 나지데 내려가고 싶어. 도와줘. 도와줘라. 어떻게 돼?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? 도와줘라. <웃음> 잠깐만. 다리라도 좀 내줘봐. 야, 야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럼 어떻게 내려? 뒤로 이렇게 뒤로 아까처럼. 아 뒤로 안돼 다리. 너니 네 다리 아프라고 더 안돼 아니 <웃음> 오토바이 내리는데 아... 다리를 아프다고. 아프라. <웃음> <웃음>